저는 내 네,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지인의 차를 잠깐 빌려 운전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려는데 후진 기어를 넣고 모니터를 보았더니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더라고요 제 차도 아니라서 혹여 부딪히기라도 할까봐 조심해서 주차를 했는데요 흙먼지가 묻은 것이 아닌가 해서 내려서 카메라를 확인했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마도 후방 카메라의 백화가 시작된 증상인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상태가 심각한 편이 아니라서 잠깐만 손을 보면 원상태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가능할 것 같아 제가 오늘 그 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후방 카메라가 백화되었을 때 아주 쉬운 방법으로 복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달리는 자동차의 전면은 공기와 부딪히고 뒤로 밀려난 공기는 차의 뒷면에서 와류 현상이 발생해 머물게 되고 이때 공기와 함께 날려온 먼지나 이물질이 차의 뒷면을 치고 달라붙게 되는데 이때 이물질이 후방카메라의 렌즈에도 충격을 주게 되고 달라붙은 이물질이 산화되면서 렌즈 표면에 손상을 주게 되고 이런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차를 할때 사용하는 케미컬에 포함된 무기물질에 조금씩 침식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야 또 비가 내린 날엔 렌즈가 빗물에 젖고 성분 일부가 용해되고 대기 중에 가스 성분과 반응해서 건조가 될때 백화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야 후방 카메라의 초광각 렌즈 시스템은 5개에서 6개의 렌즈가 겹쳐져 조합된 형태이고 가장 앞쪽부터 세번째 렌즈까지는 글래스 재질로 돼 있고 나머지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후방 카메라의 백화 현상은 가장 바깥쪽의 표면에 손상이 온 것이기 때문에 렌즈의 표면을 깨끗하게 닦고 투명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복원 방법이 간단하고 몇 가지 준비할 게 있는데 지우개가 달린 연필 안경 닦는 천이나 유리 전용 타월 화장 그리고 이런 폴리와치라고 시계 유리에 흠집이나 스크래치를 제거하는 약품인데 이런 제품이 아니더라도 차량 흠집 제거용 컴파운드로 가능하지만 사용해보고 효과가 괜찮아서 준비를 했어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 우선 차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볼까? 보는 것처럼 선명하지 않고 뽀얗게 보이지 먼저 안경 닦는 천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천 위에 화장솜을 올리고 연필에 지우개가 있는 곳에 천을 씌우고 고무줄로 꽁꽁 동염해주고 이때 지우개의 역할은 탄성이 있어서 렌즈 표면에 밀착이 되도록 한 것이고 홀리와치 약품을 천 끝에 적당량 묻힌 다음 후방 카메라의 렌즈 부분을 적당한 힘을 주면서 눌러 돌리면서 연마를 해주고 참고로 백화가 심하게 진행된 경우엔 손으로 작업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연필에 지우개가 달린 쪽을 잘라서 전동 드릴에 끼워서 돌려주면 훨씬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 끝으로 연마 작업을 마친 후에 카메라에 묻은 약품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유리막 코팅제나 UV 코팅제를 발라주면 훨씬 좋겠지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볼까? 어때? 아까 봤던 것보다 훨씬 선명하게 바뀌었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동차의 후방 카메라가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설치가 의무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5톤 이상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 차량에 한해 의무 장착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동차의 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혹시 내 차의 후방 카메라는 어떤지 점검해보시고 미리 미리 관리하셔서 항상 안전한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저는... 때관리한다. 네, 수고했어, 동티뷰